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3면 벽인 베란다에 나왔어요. 이 베란다에 나온 이유는 저희 집이 아파트 맨 끝에 라인이에요. 그리고 앞과 뒤로는 논밭이 있어요. 여름에는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부는데 겨울에는 정말 추워요. 그래서 이 끝방이 제일 추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방 안쪽에 단열벽지를 붙였어요 효과가 꽤 괜찮아서 이번에도 단열벽지를 여기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디자인이 아닌 이번에는 새로운 제품을 시공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신제품 짝! 얘예요! 파크론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무늬가 조금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붙였던 그 무늬하고 달리 이렇게 약간 약간 벽돌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이런 무늬가 있는 제품이에요 얘를 한번 시공을 해볼게요 무게는 이게 지금 20m 거든요 20m인데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충분히 들수 있어요 자, 이제 제품을 꺼내서 시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요한건 의자 그리고 칼이에요 지난번에 이 단열벽지 붙일 때 제가 의자를 그냥 뒤에 등받이 없는 동그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발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이런 댓글을 많이 써주셔서 이번에는 등받이 있는 의자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저의 안위에 걱정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시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칼을 사용을 해서 이 제품을 꺼낼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자르지 마세요 칼로 충분히 얘가 베일 수 있거든요 벽지 베이면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다리를 꼬다리만 뜯으세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에가 음박지 형태예요. 여기 지금 스티커인데 얘를 떼면 붙는데 붙이기 전에 이 스티커를 떼시면 내 몸에 붙어요. 벽에 붙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붙어요. 그러니까 절대 떼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벽에 길이를 재요. 벽에 길이를 재고 얘를 그 길이만큼 잘라 주세요. 아, 칼하고 의자 줄자가 필요해요. 줄자. 줄자는 위에서 아래로 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재야 돼요. 아래에서부터 가장 정확한 끝부분에 딱 대고, 아, 200 넘네. 조금 넉넉하게 재서 위에 천장 부분은 칼로 조금 자를게요. 236 정도. 236. 그래서 얘를 요거 보면 뒤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네모칸으로 점선이 쭉쭉쭉쭉 있는 거요 점선대로 잘라서 시작을 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어요 점선대로 일자로 딱 잘라서 먼저. 근데 이거를 나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가위로 할 거야 하시면 가위로 하시잖아요 망해요 꼭 칼로 하세요 이게 가위를 자르면 가위가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럼 끝, 끝 부분이 뭉툭하게 잘려요. 다시 자르면 뭉뚝. 그러면은 박지가 뭉뚱 뭉뚱 뭉뚱 뭉뚱 뭉뚱 뭉뚱 이렇게 되거든요. 칼로 한 번에 쫙 올려야지. 그러니까 꼭 칼을 사용하세요. 오 진짜 잘 잘려요. 칼로스. 되는데 먼저 세로를 맞췄다고 해서 가로가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이 가로도 맞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매번 해도 매번 힘들고 거를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개미의 모습 같지 않아요? 개미와 짱이에서내 아, 머리 위로 음박지가. 어 근데 이거 따뜻해요. 음박지. 키가 아작아슬픈 짐승이요. 으! 저 지금 여기 세모만큼 딱 세모만큼 잘랐거든요. 아, 스티커를 뗐거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요 벼면 쪽을 살짝 들어요. 그래서 여기로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맞게 해주신 다음에 어우 예쁘게 잘 붙었어요 이렇게 붙였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죠 확 잡아 떼시면 안 돼요 살짝 살짝 내려오고 누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었으면 다시. 살짝. 키 크신 분들은 굳이 안에 안 들어가셔도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는데,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어, 안으로 들어가서, 오, 웬만 웨이브? 들어가서 얘를 떼내,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키가 작은 것도 슬픈데 왔다갔다 하는거 더 슬프지만 방법은 없어요 이게 손에 끈끈이가 붙는데 요렇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때처럼 밀어서 무늬가 있어요 그냥 벽 같은가요? 되게 붙이기가 진짜 쉬웠어요 붙이기가 진짜 쉬웠고 크기가 저보다 키가 커서 그렇지 붙이는 거는 진짜 어려움이 없었고 이 밑에 바닥을 보세요 자 여기 바닥을 보세요 남죠? 모자라는 거보다 남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자르면 되거든요 진짜 쉽게 잘려요 보세요 너무 짧게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자른 후에 조금씩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서 자르시는게 좋아요. 보면한 면, 두 면, 세면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붙일 때, 자를 때요병만큼의 길이를 잘라야 되는지 여기까지 길이를 잘라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라면 요만큼의 길이를 잘라서 제품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회사에서 나온 곳이고 여기는 제가 자른 곳이에요. 그럼 저같으면 요만큼을 조금 더 넓게 내가 잰 길이 보다 조금 더 넓게 잘라서 여기까지 붙이고 요 회사에서 잘려서 고르게 나온 부분 있죠. 그거를 요 끝에 가도록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여기가 매끄럽게 왜냐면 내가 자르면 그래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살짝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데 기계가 자른 거는 아무래도 훨씬 더 정교하게 일자로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칼로 자르면 되는데 여기는 칼로 자르면 얘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계가 자른 부분으로 덮을 수 있게 요만큼을 재서 저는 붙이려고 해요 어제 애들이 하원을 하고까지도 밤에까지도 계속 붙이고 애들 간식 주고 또 붙이고 저녁 주고 붙이고 이래서 방 그러니까 베란다 하나를 다 붙였어요. 붙이고 왔더니 확실히 처음에 그냥 노란, 노란? 그냥 때탄 벽이었던 모습이 확실히 깔끔해졌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디가 이어붙인 곳인지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이쪽 중에 이어 붙인 곳이 있거든요. 잘라서. 근데 요 무늬가 새로 나온 무늬인데 이렇게 보시면 무늬 자체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으니까. 잘라서 붙여도 별로 티가 안 나요. 혹시 눈치채신 분. 여기, 여기. 요만큼, 요만큼 잘라 붙이기는 했어요. 한 롤이 딱 여기까지여서. 근데 붙였는데 어? 공기면에서는 정말 최고예요. 정말로 평소에 여기 베란다를 나왔을 때그 온도하고 오늘의 온도는 달라요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 정말 있어요 이게 정말 뒤에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은박지? 스티로폼 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손만 대고 있어도 요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정말 훈훈하게 그래서 어. 만족스러워요. 일단 디자인면도 만족스럽고, 따뜻한 것도 만족스럽고, 그렇지만 음 이제 남은 건 창문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겠죠. 창문 차단에 관한 영상은 또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일단 요 제가 붙였던 요 따뜻한 단열 벽지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